i'm g e t t i n e e d to get o g e e r t i o n g o s t a 진짜 미쳤어 너도 고 예림이한테 고기 다 뿌렸어 그래서 이제 남은 구빈 다낼 거야 내볼땐조건 네, 응. 고기 하나 더 있어 뽀드득 응. 뽀드득 뽀드득 뽀드득 보드, 뽀드득이 보드. 아 뽀드득인데? 그게 그거잖아 <웃음> 아니야 뽀드득은 보드득. 이막 눈이 막 쌓였어 근데 뽀드득은 너무 바쁘상에 좋지 Don't get y 워마다 <웃음> 엄마가 뛰지 말라 그랬지 뭐. 음. 재밌는걸 뭐 할까? <웃음> 이게 나야 이따, 이따, 이따, 이따, 이따, 다른 잘하니까. 쟤능의 어, 차이가 커. 아, 이렇게, 이렇게도 하는데. 이렇게도 하고, 이렇게이이로 아, 아, 없어질 것 같아. 아, 같아. <웃음> 첫장 날렸고. 머리 좀 많이 날렸어. 이네 명이, 네이 이거 엘리네 하나 날렸고. 아, 다이밍못맞췄어 티라미슈는 솔직히 좀별론거 없지 티라미슈는 이걸로 해, 이거? 어, 초콜릿 하나씩 이제 착착착착 먹으면 되겠다 26번째 그래. 생일 축하드립니다 와 뭔가 케이크 사준다 건빵! <목소리> 건빵! <검침! 목소리> 나를 위한 1인 상이 있는데. 저녁 먹기 전에 사진 다줘 찍고. 봐줘. Damn. Don't where d you find this? 유튜브에서? 음. 방금 보냈는이 차. 이게 근데 일단 블레이게블레이인가요 이렇게요. 끝날 때면. 이게 되나? 네. 어, 날테면... 네. 예, 네. 예, 네. 해. 오 돌아가. 나나나도 멋지고 지가 빅그 요. 쟁반 치고 얘네를 중간으로. 산미가네 <놀람> 이게 뭐예요? 900ml. 달고나만 얼음 주 이거 진짜 예 카페가 진지 않는 마음. 하 개. 이렇게 자, 둘 하나 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호잇 나는 생일 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진을 찍고 멋있어? 있는 사진을 찍히는 사진을 찍히는 건빵이 그럼 좀 오래 알바할 수가 어 이 저희 한번 인기적하지 않습니다. 뭐라는 거야. 어 화장이지 화장이 잘했다이 아, 말이지 렉렉 아지아니야 잘라볼게요 예. 딱 10cm만 여덟말고 돌려 딱그 음, 정도만 음, 좀더커 음. 보자 다음 방문이 있죠? 국물 한번잡자를게 예. 잘라줄게요 짠, 짠. <퉁> 와. 와. 내가 찍어 줄게. 와 정예린. 하나, 둘, 셋. 음. 빨리 이거 모셔야겠다. 와, 두마이 달려있어. 하, 하, 와, 더 찍고 싶은 거 있어. 와, 손가락 못 움직였다. 와. 그리고 지금 올라가면 또 찍을 거니까. 가비 가비. 가비. 가비. 가제 가비. 가비. 가비. 가비. 가비. 가비. 가비. 가비. 가비. 가비. 가비. 가 너 <목소리> 근데 누나 나 모자 쓰니까 누나 목소리가 안 들려 여긴 파티 <목소리>